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칼날도 잃고 사정기관인 감사원의 힘도 잃을 가능성이 안타깝지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윤석열 정부 하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이 거의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밀어붙일 예정으로 보입니다. 172석의 다수 이석으로 앞으로 두달 이내 문재인이 물러나기 전에 이 법안을 국회 통과시킬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둘째 사정기관인 감사원의 위원 7명 중에서 2명의 공석을 친여인사로알바기 임명해서 4대3 과반수 의결권을 장악하려고 하있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도대체 왜 임기 막바지에 이런 일을 벌이는지 그 배경과 목적을 좀 알아봐야 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를 열독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검수한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시도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사정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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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민주당과 문재인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한마디로 검찰을 식물검찰로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범죄를 캐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발상으로 만든 법이라는 것 그것이 혹시 이해가 가시는지 를 묻습니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 부산 보궐선거 를 앞두고 이 법안을 상정해 놓고 무리하게 예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할 경우에 역풍이 불까 봐서 중단했던 것인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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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폐기의 몸통이 레알 문재인 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평가인데 이 죄가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수사 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이 몸통으로 결국 감옥에 들어갈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인 것입니다. 세번째 드루킹 특검은 끝났지만 그것에 대한 역사적 의미의 수사 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제도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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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인 목적도 있는 법인데 그 범죄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이야말로 해당 범죄의 몸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인선 가자 라고 외친 영부인 김정숙씨의 선명한 목소리가 아직 도 녹음으로 남아있는데 직접 증거가 없다고 우기기만 하면 정말로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역사는 드루킹 선거조작 범죄의 주범 을 김경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목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법원이 밝히라고 해도 밝히지 못하는 영부인의 옷값 상식적으로 그것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샤넬 자켓 까르티에 브로치 등 각종 명품 옷과 액세서리들을 구입 한 가격이 국민들의 상식 수준을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차마 밝히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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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서두에 언급했던 감사원 이라는 최고의 사정기관을 자기 편으로 알받게 하려는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에게는 상당한 부담 이될 전망입니다. 감사원이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의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감사기관이지만 직무와 기능면에서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대통령조차도 지휘감독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곱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원은 특정 감찰 사항에 대해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로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공석인 두석 중 최소 한석을 퇴임 전에 임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원 일곱명 중에서 과반수 숫자 네 명이 민주당 사람 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서 향후 감사원의 사정기능을 좌지우지 할수 있다는 계산인 것입니다. 만약 계획대로 된다면 문재인과 민주당은 감사원을 통해 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를 수도 있고 또한 자기네들이 집권하던 5년 동안의 각종 비리에 대하여 감사를 받지 않고 이를 숨길 수도 있다는 그런 계산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처에 넘기는 관련법을 4월 내로 통과시키고 중수처장도 국회 인준을 거쳐서 자기네 사람을 미리 뽑아서 임명 해놓겠다는 그래서 알바를 하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칼날도 잃고 사정기관인 감사원 의 힘도 잃을 가능성이 안타깝지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큰 악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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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산을 넘었더니 또 하나의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러나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검수완박 법률안은 만약 그것을 무리하게 통과시킬 경우 한계의 정당이 입법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저지른 일종의 범죄행위라는 평가가 국민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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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게서 칼만 빼앗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숨기기 위한 법적 장치 이들의 이같은 짓은 합법 을 가장한 일종의 화이트 칼라 범죄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국민들이 계속 외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범죄다 그런 법안 을 만드는 자체가 법치를 흔드는 범죄다 이렇게 소리쳐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5년씩 묵은 때를 하루아침에 벗겨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국민의 열화 같은 지지가 결합한다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치몰입에는 없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김천의 시사이다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